다음에 가자. 엄마 이렇게 큰 <웃음> 러프 할수 있겠어? 나할수 있어. 못할것 같은데? 나할수 있어. 와 해봐. 너무 큰데? <웃음> 이거 이거.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공원에. 아 근데 너무 크다 너무 <웃음> 크다. <웃음> 아빨수 있어? 에 아빠 앉아네. 스파르타. 자 아빠 아빠 출발. <웃음> <웃음> 자 자. 그렇 <웃음> <웃음> 야. 이렇게 안 돼? 아니 그래야면 천천히 해야 돼. <웃음> <웃음> 자. 봐요. <웃음> 오 오. <웃음> <웃음> <웃음> 잘, 잘 봐봐. <웃음> 어. <웃음> <웃음> 우와 우와. 우와. <웃음> 아 엄마는 절대 안될거 같은데. 다시 하면 돼 다시 한번 더. 자 엄마 출발. 들고 하는 거 아니야. 봐. 아니야. 들고 하는 거 아닌데. 들고 하는 거그 어떻게. 그냥 그냥. <웃음> 엄마 할수 있다며. 아니 나 너무. 안돼 안돼 안돼! 엄마 엄마 할수 있대매. 아니 이게 이렇게 무거운지 몰랐어. 아니 그걸 드는 게 아니고 봐봐 봐봐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았지. 어. 이 허리로 어. 허리로 이렇게. 오 그래. 야와오 야. 오, 야. 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야 잘한다 아빠 근데 어? 자세가 좀 이상. 이렇게 아 여기서, 여기서 잡고 아 허리로 이렇게 아 반동을 이용해서 허리로 아 돌리는 야자 아. 해봐, 해봐. 아이참자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돌려 돌리, 이쪽으로 돌리면 허리로 반동으로 허리로 허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출발 그렇지 허리로 오 그렇지, 허리로 허리로 이렇게 올려 그렇지 오오오 좀 되지 <웃음> 그래 오어어 이렇게 허리로 허리딱 관동을 딱이렇다 웃기다 웃기다 웃기다 웃기다 웃기다 웃기다 다웃다웃다웃다웃다 웃기다 웃다웃다웃다웃다웃다다 엄마, 아니, 엄마.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됐네? 하는 거야. 됐다. 이렇게 아, 그래. 반동을, 그렇지, 그렇지. 엄마, 재밌어 저, 어. 천천히, 허리로, 천천히 천천히. 그렇그렇 천천히, 살와 아, 요령이 있구나. 그그 아, 아 뭐라 그. 뭐라 해, <웃음> 그. 아빠, 신났다, 신났어. 가민의 가족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미네 가족 가족